짐벌리, 짐벌 찐볼 손, 음, 잘했다. 짐벌 손, 응, 음. 손, 응, 음. 응, 음. 일로 봐 짐벌리, 엄마 안녕, 엄마 잘 다녀오세요. m m h